생일. 식사를 하세요. 아까 밥 드셨다면서요. 밥 먹은 지 오래돼서. 아니, 살이에요. 생일. 코끼리도 풀만 먹고 없 생일. 안하세요 뭐 여러분, 아니, 저희가 사주년이 됐습니다. 빨리 드셔 주셨네요. 다시 하세요. 저희가 4주년이 됐습니다. 뭐, 아, 왜 다시 해야 해요? 왜요 음. 설마 앞에까지 편집됐나요? 응. <웃음> 이렇게 많은 일이 있었는데 <웃음> 4주년이 된, 됐네요 오늘 올라가는 이 영상으로 저희가 사업자를 등록한 지 4년이 됐습니다 아. 사실은 일을 한 지는 좀더 됐죠 채널도 조금 더 전에 오픈했고 그리고 또 최근에 50만이 다시 달성되는 정말 주, 감사한 일이 또 생겼는데 그런 일들 다 합친 것보다 이 4년이 됐다는 사실이 또 시청자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고 한번 짚고 넘어갈 아주 감사한 일이라서 저희가 또 이렇게 기념할 만한 영상을 찍었습니다 사실은 리플을 시작한 지도 좀더 됐고 인플을 시작한 지는 더 됐죠 이제 3개월 있으면은 어느덧 4년이 됐는데 혹시 소감 한 말씀 돈 주세요 네 예, 소감 한 말씀 돈 주세요 저희는 돈을 위해서 일을 하는 조직이지만 요즘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이렇게 돈을 받고 먹고 살수 있는 것도 다 시청자 여러분이 사랑해 주시기 때문 아닌가 항상 그 생각을 하고요 시청자분들이랑 계속 같이 늙어갈 수 있으면 그런 것도 되게 괜찮은 인생이겠다 이 사랑해주신 분들과 같이 나이 먹으면서 저희를 맨날 볼 수는 없으니까 또한 2개월 까먹고 있다가 재밌으면 또 계속 챙겨보고 그렇게 계속 같이 가는 인생을 좀 살면은 정말 영광이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음, 여러분들이 없으면 저희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한 야구 감독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웃음> 야, 무슨 연막, 너희들이 그 이런 거잘 몰라요. 그다 검색해 보세요. <웃음> 선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공 가지고 돈을 벌수 있는 건 팬들이 있기 때문이다. 팬이 없으면 너희들은 그냥 공놀이 하는 한 사람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응. 저희도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리면 그냥 영상 찍어서 올리는 한 사람일 뿐이지만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응. 저희가 참자로서 삶을 영위하고 삶을 영위하고 바로 안 되네. 삶을 영위하고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왜그러 그렇게 4년이나 지났다는 게 진짜 저희한테 너무 감동적인 <웃음> 일입니다 아, IT 회사가 시작할 때이 회사 망해 안 망해 이러면 망한다고 하면 열에 아홉은 맞아요 그 통계니까 열에 아홉 개는 망하거든요 특히 5년 안에 망할 확률이 90% 정도 되죠 이렇게 4년이나 버틸 수 있었던 건다 저희가 열심히 했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들의 사랑이 있었기 <웃음> 때문이기도 <웃음> 하죠 <웃음> 정말 웃기네 <웃음> 아니, 에뭐 열심히 하지 않진 않았으니까요 진짜 열심히 했고 어떻게 4년 동안 열심히 하셨는데 CO로서 e 앞으로의 운영 계획은? 계속하고 싶다 <웃음> <웃음> 아! 요즘 좀 팬분들을 보면서 많이 생각해요 이게 몇년 동안 본 사람들도 있잖아요. 맞아. 처음부터 본 사람들도 있을 거고, 네. 중간부터 본 사람들도 있을 건데 어찌됐든 리플을 1년 이상 보내신 분들을 보면 전좀 많이 대단해요. 리플이 얼마나 이제 본인... 계속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은 그렇게 긴 시간 함께 해주실까 대단하고 응. 감사해요 운영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은 특별히 없으신가요?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요? 솔직히 말해서 응. 내년에도 이 회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웃음> 아니, 그쵸? 근데 정상이에요? 근데 이건 진짜 진심으로 주 6일 송출을 하려 하다 보니 많이 힘듭니다 너무 음, 잘만한데 음. 아니 그러니까... <웃음> 이쪽은 할만하다고 라 하지만 사실 이렇게 관점 차이가 있으니까요 아이디어도 여러분들한테 만족할 정도로 이제 여기서 즙을 짠해서 나와야 되고 또주 6일이 계속 송출이 되면 그만큼 소모되는 비용도 있으니까요 그걸 생각하면 항상 걱정됩니다 그래서 운영에 대한 의견 뭐 생각은 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운영 계획은? 결론은 열심히 하겠다? <웃음> 네 왜냐면 사실 1년 그다음에 다다음달을 보기가 솔직히 전좀 힘들다 생각해야아직지 아. 다음 달에 집중하는 운영을 하겠다 네. 저희의 CEO의 앞으로의 비전은 다음 달을 위해 열심히 하겠다 그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웃음> 뭐 이렇게 4년을 이렇게 걸어 왔다 보니까 또 이제 컨텐츠에 대해서 생각이 많으실 텐데 본인이 컨텐츠를 만드시는 기준이라는 게 있으시다면 컨텐츠를 만들 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주제로 만들려고 해요 물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주제가 세상에 있겠냐마는 그걸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사람은 무리동물이에요 혼자 살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 가지 상호작용 작용을 하면서 삶을 연기한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무리동물로서 연대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연대감, 우정, 사랑 이런 이야기를 보통 얘기하잖아요 음. 이거는 인간이 멸종할 때까지 계속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불편하지 않은 영상을 만들려고 해요 보고 있으면 얘가 뭐라 시부리는데 전문가적인 뭐라 시부리는데 전문가적인 요소를 난 모를 수 있잖아요 지금 불편합니다 시부리다뇨아 이러기면 안 되는데 <웃음> 불편하지 않을 영상을 만드신다고 <웃음> 하지 않으셨나요? 그러게요 이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면 전문가적인 지식을 모를 수잖아요 그런 건다 자막 같은 것 같아 달아주고 불편하지 않게 그리고 저 이런 이점에좀 자아 반성을 하고 있어요 제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자아 반성이 아니라 자아 성찰이나 반성 둘중 하나만 하시면 안 될까요? <웃음> 자성성사 성장 성찰이요 성찰. 자 성찰과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너무 어그레시브한 것 같아가지고요 좀그 요소를 좀 많이 줄이고 우리 출연해 주시는 분들께 아주 좀잘 대해주고 팬분들에게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안 그래도 오늘 오전에 더 이상 어그레시브한 콘텐츠 만들지 않고 어그레시브한 연기하지 않겠다고 반성하셨잖아요. 욕설을 좀안 해야겠어요. 욕을 하니까 사람이 드네 피지를 너무 손상돼가지고. 맞아 요 사회성 이 공감 결여돼요. 능력과 사회성이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4년 결여를... 동안 내가 계속 얘기한 거 아니에요? 결여된다고 그래서 공감 능력이 아니 떨어졌어요. 지금. 맞아요. 진짜 공감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많이 감쇄시킨적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공감해 주시 근데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데 공감하는 건도잘 만든다. 아닐걸? <웃음> 아, 아닐 수도 있어. <웃음> 아니랍니다. 저는 못맞는 <웃음> 아닐, 아닐 수도 있다. 공감안 되시나요? 예. 요금? 아니요. 저는 공감, 공감하고 공감 삽니다. 아, 요즘 이 공감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소셜네트워크가 발전한 지 이제 한10 5년 정도가 됐잖아요 그때부터 소셜네트워크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발현되면서 관계의 개인화가 너무 진행되면서 저희가 너무 시대정신 이나 시대에 공감할 만한 키워드들이 너무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저희 때는 그런 게다뭐 뭔가 예를 들면 개그콘서트 무한도전 1박2일 뭐 이런 요소들이 그런 시대정신들을 많이 움직여 왔는데 지금은 너무 그런 것들이 개인화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 좀 작은 소망이 있다면 그런 무한도전 같은 동세대의 공감 가능한 그 중심의 어떤 하나의 키워드를 저희가 그런 기능을 해줄 수 있으면 정말 영광일 것 같아요 저희가 좀 그런 디지털 예능에서 그런 어떤 시대정신으로서 작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도 그 기대와 응원에 부끄럽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볼게요 말이 많다고요? 저 그렇게 생각해요 똑같으면 계속하고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I 이팅그 n k Good job. 도 o u r e smiling. Only though, there you do, Jim. The Jimina Contenture is a j 죠